프라모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언제 생겼어요? 네. 1980년에 처음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역사가 네. 80... 네. 저... 이제 80년대부터 시작이 됐다. 네. 1980년 7월 24일날 네. 네. 발매가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됐다. 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험프라의 어떤 그 등급. 복잡할 것 같은데 쉬 예. 쉬운데 복잡하거든요. 아까 보니까 뭐 SD도 있고 네, HD도 있, PG도 있고 네, p g 도 있고 H D도 있고 무슨 뭐 차에 뭐 네. 소나타에 뭐지 그런 거 있잖아요. <웃음> 어, 그럼, 약간 그거 비슷해. 뭔가 아, 되게 비슷한 느낌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네, SD 친숙하네요. 그래도 네. SD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흔히 말하는 이런 이런 제품이에요. 주 그래, 아 네. 그런 건데 아, 어. 스몰 디자인. 이런 것들은 이제 초보자들 입문용으로 많이 추천을 해드리죠 일단 부품 수가 되게 적고요 네. 몇 개를 들었을 등... 때 일반적으로 아 일반적으로요 네댓글에 어, 네. 네. 네. 그 이분은... 잘... 달리고 있네요죠레까지지는다지못합니다 <웃음> 아, 네. 레고가 아닙니다. 고가 만드는 만들면... 게 아니에요. 가서만드레고몰랐고가 네. 네. 네. 어, 네. <웃음> 제가 예전에 건담을 예, 예, 예. 그거를 제가 캐스팅이 될 뻔했어요. 아 건담으로? 건, 건, 건담에 보면은 초선, 초선 건담이 있거든요. 아 예. 삼국지잖아요. 예죠 나오죠. 미녀 미녀. 예. 초선, 예. 초선이 초 있어요. 미녀 아니어서 살아났던 겁니까? 몰라요. 아. 아. <웃음> <웃음> <저, 웃음> 뭐 그런 것까지 물어보고 그래. 장비 잘 어울릴 것 같아. <웃음> 나 유비. 나 유비. <웃음> 어쨌든 네. SD가 있고, 있고, 그 다음 조금 더큰게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더큰 사이즈가 네. 우리가 얘기하는 아 HG라는 HG. 그레이드예요 네. 하이그레이드라는 말의 줄, 그러니까 줄임말이고요 하이 네. 하이그레이드 네. 만들었을 때는 끼케야 이제 13cm 정도? 끼케야 이제 13cm 정도? 요. 요. 자, 말씀 좀 어. 잘해줘야 될것 같은데? 끼케야 라는 말에 네. 지금 아. 많은 분들이 끼케야? <웃음> 내가 지금 케어를 하고 있나요? 압수의 얘도 좀 작은 편아니가요 무려 13cm. 무려 1그 <웃음> <웃음> 다음은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어 얘는 좀등치가좀 있네. 네. 네. 예. MG라는 그레이드예요. 이제. MG.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스터 예. 그레이드라요. 예. 1대100 어... 사이즈로 나오는 제 그렇죠. 어, 이거 왠지 근데 좀 접근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사이즈예요 아, 근데... 뭔가 섣볼리 좀 계산하기 어려운 근데 되게 막 네. 비싸 보이지만 가격대가 막 완전 접근 네. 불가능한 엄청난 고가격은 네. 아니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죠. 요...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좀 저렴한 편으로 나왔어요. 네. 한 4만원대에서 그렇죠. 음... 시작하고요. 그리고 요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감이 이제 티타늄 피니쉬나 아니면은 뭐 다른 컬러가 들어간 제품들이 음... 나와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퀴즈랑 거의 가격이 맞먹는다고. 아, 보십니다. 여기서 어, 궁금한거 네. 있습니다. 혹시 이 MG 같은 경우도 먹선을 좀 이용해야 좀 목선을 잘 그려야 되나요 어떻게? 먹선을 이용하는 게 좋긴 하죠 아, 아무래도 역시. 네. 네. 여기도. 네, 근데 여긴 네. 어쨌거나 이제부터 여기서부터는 좀 이제 어 대중적인 것보다는 뭔가 좀 이제 점점 네. 빠져든다. 빠져드네. 점점 빠져든다. 네. 빠져드네. 서서히 말려듭니다. 자 그다음에 네. 이제 MG 알아봤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나요? 그 다음에는 네. r g 를 소개해드릴게요. r g 리얼그레이드. 리얼그레이드예요. HG랑 크기는 똑같아요. 음. 만졌을 때. 13cm인가요? 네, 그렇죠. 아들면 <웃음> 이게... 크기는 같은데. 이거하고 사이즈는 똑같은데 네. 얘네는 좀더 그렇죠. 정교함이 한 봐요. 정교 이제 거의 MG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가격대는 아. MG랑 비슷한 겁니까? MG보단 저렴합니다. 아. 네, MG보다는 저렴합니다. MG보다는 좀더 저렴한 편이고요. 아, 근데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캐릭터가 하나자도 똑같은 건담이잖아요. 근데. 몇 종입니까, 이거? 엄청나죠? 야, 세속 벌겠다, 여기. 이거 벌었어요. 계속 벌고 있어요. <웃음> 계속 벌고있 아, 이거 벌고 언제 있지? 나온 건데? 너무 벌고 있지. 자, 그 다음에 이제 RG까지 알아봤고, 그 다음에 피지 나와야죠. 네. 피지인가요? 와. 퍼펙트 그레이드. 야, 덥지. 이거는 덥지. 뭔가 네. 접근,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접근 금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유리씨. 네. 마치 그 약간 소장용 느낌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간 네. 고급져 네. 보이네요. 그렇죠. 이게 좀 뭔가 제품이 네. 확실하고 네. 자신이 있을수록 네. 포장이 간소해지는 그런 경우도 그 있어요 세율이 씨가 갖고 있는 구체 관절 인형처럼 네. 네. 약간 구체 관절 관단 관절 느낌이요그죠 그러니까 네. <웃음> 어. 한번 열어볼까요 살짝? 어. 어떻게 열어야 됩니까? 밑에가 테이핑이 네. 되어 있어서요 네. 어. 아 이거는 손으로 뜯으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요 손으로, 손으로 뜯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전문적으로 뭐그 건프라를 조립을 하려면 이렇게 또 키트가 또 있으면 편하겠죠? 예전에 우리 손톱깎이로 많이 했거든요 아시죠? 아 저는 손톱깎이 안 썼어요 손톱깎아요저 100원짜리 저 아, 도르코칼 있잖아요 어? 까만 거 까만 거? 응. 그건 나보다 누란데뭔 응, 소리야 아그 100원짜리 알죠? 알네네 어, 어. 나는 건프라를 깎고 응. 어, 부모님은 발뒤안깨게제가지고 <웃음> <웃음> 아니, 알죠? 알지, 알지. 아니. 자 볼게요 너무 오래 걸린 것같아자 퍼펙트 그레이드입니다 <웃음> 요거 같은 경우에는 굳이 먹선을 넣지 않아도 뭐 예쁘다는 라 말들이 많은데 그 말들을 좀할아요 가동성 도 자체도 좋고요 몇 센치 정도 거. 나오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네. 다 만들었을 때 20cm 정도 20cm 정도, 정도 나온다 네. 저희가 한번 조립을 해보는 건 어떨까? 네. 그럴까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곰손으로? 아니 이제 저는 제가 <웃음> 이제, 이제 좀 좋아졌나? 아될것 같은데 <웃음> 나는 요거 피지 아니면 어릴 거아 그러면 <웃음> 네, 선생님 네, 저희가 네. 오늘 초보자니까 추천을 좀해주세요 그럼 저희가 유리씨하고 한번 제가 한번 해볼게요. 가장 만들기 쉬운 거는 네. 아까 말씀드렸던 SD. SD. SD가 일단 제일 쉽고요. 그러면 네. 어 헤리시하고 제가. 네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타터키트라고 새로 나오는 아 제품이에요 아이스타터키트요네 예. 네. 네. 아예 이름 자체가 스타터키트로 네. 나오는 거고요 음. 세트로 나왔는데 이 안에는 이제 네. 먹선을 넣을 수 있는 펜도있아펜도펜도 있어요? 아, 펜도. 펜도. 펜도 아, 네 아, 대박이네 마크라고 하죠? 음. 가격이 어느 정도가 되죠 이 건? 스타터 키트 이거 같은 경우에는 2만 원이 안 됩니다 <웃음> 그러면 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주변에 이 지인분들이 전도할 때 좋겠다 그죠? 전도요? 그쵸? 네, 전도 <웃음> 아, 당신은 건프라를 좋아하십니까? 그기서 <웃음> <쓴> 이렇게 <웃음> 직진 선물로도 괜찮고 어? 그러면 저희가 건프라에 대한 어떤 흥미를 더욱더 덮을 수 있도록 한번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갖고 있으면 약간 전문가 같고 오그 팀이 썰어요 무서워 무서워 <웃음> 잘안 보인다 <웃음> 뭐 하면 됐어요? 멀리 멀리 바르지라는 것 같아